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차쉬 침공을 이용하여 에이드를 꼬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차쉬 침공은 이프니르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세력전으로 유저와 몬스터의 경쟁 구도로 점수를 올려서 진행하는 방식이며 유저가 승리한다면 특별한 증표 상인이 나타나고 다음 침공 전까지 강화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몬스터의 세력이 승리한다면 다음 침공이 있을 때까지 유저들은 이프니르산에서 디버프 효과를 받게되며 주요 레이드 몬스터인 크라켄 칼리디스, 레이비탄, 검은용 안키시가 강력해지는 효과도 부여해줘요. 따라서 침공에서 나차쉬 세력이 승리하도록 유도하면 적대 세력이 레이드를 할때더 강력해진 보스를 처치해야 하기 때문에 꼬장하는 세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돼요. 나차쉬 침공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시작하며 세력본부에 있는 포탈을 이용하여 공중섬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침공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으니 꼭 수락을 한 후에 이동해주세요. 경쟁전에서 세력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유저들이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몬스터를 처치하면 상승하며 반대로 나차쉬 세력은 유저들을 죽이거나 소환되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점수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차쉬 세력의 승리를 유도하는 방법은 옷을 다 벗은 채로 몬스터에게 계속 죽어서 점수를 올려버리는 것이며 기다림의 기운으로 부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단축시키기 위해 원정대 버프의 발현은 받고 오는게 좋아요. 공이 시작되어 평화시기가 되면 15분 동안은 나차시 진영의 몬스터가 출몰하지 않고 이프니르산 지역에 여기저기 특별한 오브젝트들이 나타나며 이것에 상호작용을 하여 아까 받은 퀘스트의 일부를 완료할 수 있으니 꼬장을 하더라도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주세요. 15분이 지나면 맵에 표시된 지역에 강력한 몬스터들이 나타나며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공대 단위로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처치해야 하지만 우리는 꼬장을 하려는 것이니 머리를 들이밀고 죽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죽는다고 나차시 세력이 무조건 성공할 정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서 단순하게 죽는 꼬장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점수를 빠르게 쌓는 방법은 몬스터가 나타난 자리를 수색하여 원정대 불꽃으로 다른 사람을 소환하고 몇번을 죽은 후 기다림의 기운이 쌓이면 뒤에서 부유를 풀어줌과 동시에 부활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부활을 하면 누이 어신 근처에서 살아나게 되고 몬스터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모든 공대원이 부활을 활용하면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꼬장을 해야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세력비의 상황이 기본적인 컨텐츠를 즐길 수도 없을 정도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린 상태이며 한 원정대가 모든 에이드를 독식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동대의 일반 예저들이 자발적으로 꼬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심지어 맨날 풀만 캐고 무역만 하는 이 아저씨도 꼬장에 꼬박꼬박 참여할 정도로 모두가 뿌리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옷을 다 벗고 죽어가면서 방해하는 것을 보면 예전의 리니지2에서 바츠해방전쟁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여기서 잠깐 홍보시간으로 머리통 터져가면서 함께 꼬장하실 분들은 하제서버 동대륙에서 언제나 환영합니다. 동대륙이 어느정도로 단결력이 좋냐면 교역하는 것을 꼬장하기 위해서 오스테라의 진입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만약 이것을 뚫고 교역하러 들어오는 배가 있다면 무역하던 등짐까지 버려두고 달려와서 털어버려요. 이날 레이비탄 꼬장을 위해서 고뇌 모래를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에게 털려주시는 그분 약탈로 털어먹은 교역품은 먹는 사람이 인자예요 나차쉬 침공이 성공하면 주요 레이드 몬스터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25% 증가하는 버프를 받으며 해당 버프가 있어도 모든 레이드를 막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꼬장에 성공할 확률이 증가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트라이조차 못할 정도로 세력비가 기울어져 버린 서버라면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